자 여러분, 다들 모이셨습니까?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걱정하셨죠? 제가 하는 말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철저하게 폭망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의심하는 눈초리, 걱정하는 표정들! 대체 a t s Trust me and trust you. 우리 인생 모두 시궁창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이 인생 폭막 특강으로 <웃음> 선생님 인생 망하려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손가락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Look at me. <웃음> 이게 바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입니다. <웃음> 이 달팽이 경주에 돈을 거는 거죠. Let's get it! <웃음> 아!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학원비! 알바비, 어머니 약값 끝! 패팅 아 끝! 딸까 말까 딸까 말까 몇 o 만 기다리면 도박도 끝! 달팽이가 한 발자국씩 기어 나가면은 내 심장을 파고들어 d g 끝 o d Good. g 가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o 스 g o o 불법 온라인 도박 잊지마 쉽게 시작할수록 여러분의 인생도 빠르게 종료됩니다 아,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참겠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중독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 아주 좋은 자세 자, 여러분들 중독된 자세를 더 탄탄하게 할수 있는 동작 우선 기본 자세부터 두 손가락으로 돈을 형상화 시켜주세요 배팅 자세 배팅 그만해야 할것 같지만 판돈을 점점 키우는 오린 오린 이것만큼은 따겠지 하면서 가진 돈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난리 난리, 난리. 반복 해팅! 홀인! 딸린자이 마음 가진 그대로 쭉 도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흐르말안 먹죠. <웃음> 자 여러분들 중독으로 인해서 가진 돈싹다 날렸죠? 오늘 여러분들께 2차 범죄 꿀팀을 전수해줄 강사를 모셨습니다! 자 맞서! 아. 알아서 반갑다 얘들아 이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럼 뭐 남의 돈을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뭐 어, 어렵니?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너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네? 그럼 물건을 하나 팔어 중고월드 알지? 네 선입금을 받아 그럼 내 물건 하나 넣어 네 근데 여기서 꿀팁 내 물건 대신에 벽돌을 넣으면 어? 남의 돈으로 도박하게 클리어 <웃음> 왜지? 조금 더 수위를 높여볼까? 진문서 팔아먹기 호적에서 파이고 집 넘어가고 인생 폭망하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지 2차 범죄를 잘 수행만 한다면 프리즌 가능한 거란다. 브라보 브라보 나이스 투 미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함께 한다면 인생의 총착력 그리 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베팅하세요. 여러분들도 곧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웃음> 이은이 오셨군요. 저 먼저 갑니다. 당신들을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및 조장체로 연행합니다. 인생 풍망의 고속도로는 뭐다? 불법 온라인 도박! 뭐 어, 달팽이 안 켜고 뭐해? 어? 도박? 학생이 돈이 어딨어? 이런 거에 누가 빠져 에이. 철원만 해볼까?